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국당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죽어가는 고통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순서를 정하신 것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일어나도록 도우신 다음에 물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기 밝히심에라는 파가흐라는 이 단어는 요 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해주다, 볼수 있게 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어, 밝히시는 주체를 성경은 밝혀요.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파가흐 보이지 않던 것을 볼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눈이었죠 동일한 눈이었는데 점점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여지는 안목을 열어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에, 우물은 항상 있었어요. 이 부엘 세바 광야입니다. 요, 이곳이. 에, 부엘이라는 뜻이 우물이고 세바라는 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에, 맹세라는 뜻이 있고 일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 부엘 세바 이 광야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초입경지 광야인데 어, 이곳에 에, 곳곳에 그 곳곳에 우물을 그리고 샘물을 두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은 곳이에요. 어, 일곱이라는 숫자가도 말해주지만 어, 광야 이곳저곳에 우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어, 없었던 것을 잊게 해준 게 아니라 어, 있었던 것을 보게 해주는 음, 거죠. 음, 눈이 있지만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볼수 없었던.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셔서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은 육정눈일까요 아니면 다른 눈일까요 다른 눈이죠 육정눈은 어차피 뜨고 있었잖아요 육정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고통과 절망스러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하갈에 그 깊은 마음의 눈, 영적 눈을 열어줄 때 참으로 옆에 있었던 우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자 제자들에게서 나왔던 유대인의 사고 방식입니다. 당시에 어, 죄로 인한 결과로 이 재앙, 질병이 에, 발생된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에, 죄로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어, 소경이 된 겁니까? 아, 선청성 어, 육적 그 소경이 된 것을 물어보는 거죠. 어, 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됐느냐 에, 죄냐 부, 자기 죄냐 부모 죄냐 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에, 그 죄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이다 음. 어, 그리고 계속 풀어주시는 게 뭐냐면 어,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세요. 결론 부분에 가서 이렇게 구장에서 말씀하세요 35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 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맹인에게 어떤 일을 이루신 것인가 육적 눈이 감겼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적 눈이 열려지는 예, 그래서 어, 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참여되는, 본다 하는 자들은 여전히 맹인이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일을 보이는 자로 요한복음 9장 이 맹인이 등장하는 여섯 번째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가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거죠. 죄는 뭐예요? 죄는 본다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나는 본다.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고 보이는 것만을 본다 주장하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사는 게 죄인이에요. 선천성 영적 시각장애 우조. 우리가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가 무엇인가? 뭐가 죄인가? 우리 이 부분을 만나봐야죠. 하갈이 분명히 눈을 떴어요. 육정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곁에 부엘세바 광야. 곁에 곳곳에 우물들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망에 갇혀서 죽어가는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그 영적 눈이 떼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보게 되죠. 우물을 샘물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너의 진짜 참 실상이냐 너의 참으로 너가 보아야 할게 뭐냐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가보시면 좀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본을 찾아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어, 원래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어, 말씀으로 지어진, 지어진 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다. 이 설명이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놨냐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어떻게 돼 있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만물 창조하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설명하시려는 진짜 실체를 에, 보여 내는 그림자예요. 그 진짜를 설명하기 위하여 역사라는 무대를 세팅하고 창조라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에,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진짜 실상을 보게 해주도록 하신 게 바로 창조다. 어, 우주 만물이 에, 나타나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음,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역사 속에 몸을 입고 오셨죠. 음,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에요. 어, 우리는 예수를 지금 못 봤지만 어, 베드로라든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졌고 같이 음식도 먹었고 동행했어요. 어.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어, 그러면 이 역사적 예수는 역사 속에만 계셨던 분인가요? 아니죠. 어, 영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죠. 어,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경륜적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죠 이 역사적 예수는 보이는 예수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가 묵시 예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예수가 나타나진 거죠 역사 안에 이 창조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려는 게 그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것은 이 창조는 그냥 있었으니까 있는 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보여냈다는 거잖아요. 역사에 오신 예수는 단순히 아 내가 역사 속에 있으니까 나는 실존해 라는 게 아니라 이 역사의 예수는 묵시의 예수, 보이지 않는 예수가 계셨구나. 그 예수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로 오셨구나. 다른 예수인가요? 같은 예수죠.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가 아 고난을 겪고 예수가 아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시는 모든 아픔의 인생을 사시는 그 시련들은 그게 단가요?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죠. 그것을 이루신 거잖아요. 역사적 예수로서의 다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는 사실은 묵시적 예수의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실을 사실을 말하면 뭐가 실체고 진짜예요? 예, 묵시의 예수가 진짜예요. 역사의 예수는 그림자죠. 우리는 역사의 예수는 알지만 묵시의 예수는 몰라요.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보여지는 나의 현실, 나라는 존재는 다 인정해요. 어나 있지 나나 나 있지. 그런데 이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했던 자예요 그잖아요 예정이 그거 아닙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존재다 그 있었던 존재로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가 어떻게 성사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복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에는 얼마나 우리 존재, 우리가 믿음 없는 자이며 죄인인지를 자각시키고 폭로시키기 위한 세팅된 장소가 창조잖아요. 역사라는 무대잖아요. 예, 조금만 어렵게 하면 예, 모르, 모르겠다. 예, 고린도 후서 12장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적 그 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개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가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라 자, 이 여러분 이 설명이 뭐예요 음, 가로치고 지금 이 사도 바울 자신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3인칭으로 그는 이렇게 표현한 건데 자기의 에, 그 경험입니다 자기가 14년 전에 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셋째 하늘 곧 3층천에 올라갔는데 여기 가로치고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가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 그, 영만 갔는지 또는 몸도 갔는지 바울 자신은 모르겠대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이런 말이에요. 어, 3층 전에 이게 가보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개시를 말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보게 한개시예요 어, 주께서 내게 열어서 밝혀서 어, 눈을 띄워줘서 보게 해 주신 계시예요 어, 가보니까 셋째 안늘 삼층천에 가보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보니까 거기에 바울이 있더라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는 바울 자신이죠 그데 삼층천에 있는 바울의 복사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로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누가? 어? 바울이 있네? 그럼 이 바울과 이, 이 바울은 같은, 다른 바울의 같은 바울이에요.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요. 이 땅에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겪으며 고난을 겪으며 그리고 내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약함이 내 은혜의 강함이다 너의 약함을 통하여 너가 오히려 강함을 갖는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그래 나는 여기서 속된 말로 그냥 고생하고 그러면 죽으면 그냥 좋은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 이제 그곳에 가면 그, 그런 거예요 단절된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게 뭐예요 가보니까 바울이 있는 거잖아요 이미 영광스러움 안에서 이미 그, 그곳에서 그 이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 자신의 존재를 본 거잖아요 그래이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산들 내가 어떤 구석에 처밀어 들어가가지고 세상이 나를 에, 인정해주지 않든 내가 세상에서 얻을 걸 얻지 못하고 산다고 해도 이게 실제가 이게 실체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허상이구나 이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진짜는 뭐예요 지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어 십자가로 구속받아 영광의 삼위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 바울이 그것을 보고 와서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한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힘이 된 겁니다. 지금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자신의 신앙의 여부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아, 내 진짜를 본 거예요. 진짜 자신의 존재를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땅에서 지금의 나의 이 현실에 대하여 이것이 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에 가보면 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배고프며 어, 부자가 주는 곳에서 어, 주워 먹으며 참 거지처럼 살았어요. 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죠. 영광에 들어가 있죠. 이 거짓나라사로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는 동일인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에요. 둘다 현실이에요. 둘다 현실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저것은 내가 그냥 어그 나중에 될까 안 될까 다른 현실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지금의 거지 나사로가 지금 이 땅에서 주워 먹고서 사는 자신의 이 현실과 연결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성도는요 다른 게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요 육신 안에서 살며 이 땅에서 이 땅의 육체의 예수로 오신 예수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 안에서 살면서 묵시 보이지 않는 영광의 예수로 계셨던 예수요 지금 하나님 보자 영광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로 사는 자예요 다른 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광의 그 현실 바울이 가서 보니까 있는 자신의 모습 보고 이 땅에 와서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고생하다가 죽으면 열린 천국문 열리고 들어가면 거기서는 눈물고통 없는 그런 또 다른 현실을 사, 맞이하고 살겠구나 예, 그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이 지금의 현실을 다 도피하죠 여기에서는 내가 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어른들 하는 말로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하는 분 보고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면 화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나는 창조했다는 말 나는 역사 안에 왜 있는가 나는 여기에 왜 존재하는가 예, 나는 왜 보여지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고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상세전에 예정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지고 있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있는 자이고 이 땅에서 그런 존재로서 그 믿음 가지고 지금의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그래 이것만 인정하고 살았던 나의 죄구나 나는 이것만 붙들고 보이는 물질만 붙들고 보이는 내 자존심만 붙들고 살았던 죄인이구나 이것 깨닫고 십자가 만나고 그래 내가 이 땅에 온 가치는 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런 존재구나 나는 내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깨닫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늘적 존재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늘을 지어가며 하늘을 건설해가며 하늘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스러움, 여러분의 안타까움은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걸 거예요. 믿지만, 믿는데 이 믿음으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깊은 수렁의 문제. 아, 나는 믿는데.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도 믿고, 예수님 십자가도 믿고 다 믿는데, 나의 이 현실의 문제에서 여전히 나는 반복적인 미움의 문제에 갇혀 살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서 못 벗어나고, 여러분 이 절망스러움, 이거죠. 육신인적 우리의 존재만을 이 가짜인데, 사실은 이것만을 보고 여기서만 풀어내려고 하면 우리는... 옆에 있는 우물, 옆에 있는 샘물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순간 아내 진짜 실상, 나의 진짜 참 존재를 만나는 그 순간 아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구나 이 땅의 것은 내가 영원히 움켜쥐고 있을 문제가 아니구나 음, 그래도 모르겠거든 비치에 가서 오늘 모래 한 컴을 꽉 쥐고 밀려오는 파도에다가 손을 피지 말고 꼭 쥐고 계세요. 파도가 휩쓸려 나간 다음에 여러분 손 피지 마시고 쓸려 나간 다음에 한번 열어보세요. 모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 보이는 것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내려놓고 내 명예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바울 그 감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감출 만큼 우리 안에 정말 찾아 들어온 그 귀한 것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며요.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세전에 이미 예정받았다며 그 소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는 하늘적 존재로 있는 존재라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절망스러워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가. 보이지 않는 진짜 나를 보게 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우리 안에서 진짜 바울이 보았던 삼층천의 자신의 모습을 만나고 온 바울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하늘에 존재하고 있고 하늘에 지금 영광의 삼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온다면 이 땅에서 나의 아픈 거 응? 공황장애 그다음에 몸, 몸이 불편하고 암투병하고 돈에 막 여러분 이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역이죠. 나의 약한 것이 나의 곤고가 나의 박해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복된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바꿔 살죠. 네. 하늘에 있는 자신을 진짜 자신을 본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지금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눈을 열어주셨나요 어떻게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믿음은 어떻게 발생되었죠 18절이에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통해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이 밝혀지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아, 그 제가 그, 그 신대원에 다닐 때 웃지 못할 얘기를 하나를 들었어요. 자기가 그 신학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불을 받기를 원해서 가서 막 이렇게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번쩍번쩍 번쩍 하더래요. 그래서 와 봤다. 나도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만하다. 번쩍번쩍 번쩍 하더래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웬 아저씨가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후라시불 켰다고. 네. 여러분 뭔가 번쩍번쩍 번쩍 하는 것은 이제 성경 66권이 정경화되면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 눈을 밝히십니다 누가 보면 24장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절망 가운데 내려갑니다 절망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셨지만 설마 설마 예수님이 죽으시지 물론 십자가에 달리실 수도 있고 못박히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 두 제자의 특히 생각은 예수님이 내려오실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어 자신의 능력을 보이실 거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허망하게 죽고 그리고 예수님은 벌써 무덤에 묻히셨고 뭐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어쩌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절망 속에서 뚜벅뚜벅뚜벅 엠마우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내야 될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는 어찌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떠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에, 누가 오면 24장, 어, 31절 32절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다른 장소로 가셨으니까 안 나타나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서 마음이 불같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서 말씀이 내 안에 그래 나는 지금 육적 현실로 지금 나는 육적인 존재로 지금 있지만 아 이것은 나의 영원한 묵시적 보이지 않는 이 나의 존재의 그림자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인생은 내가 오, 90년 100년 살다가 끝내는 것이 예 그건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인생으로 덮을 수 없는 거구나. 영원한 생명에서 인생이 잠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진짜 참 가치와 나의 참 존재를 알도록 나는 잠깐,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는 것.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내 실상, 내참 존재를 만나면서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세요. 시편 107편 보세요. 10편 107편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음. 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또한 위험 지경에서 건지시는 일은 다 무엇으로 하시고 계셔요? 말씀을 보내요. 그가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이 들리면 진짜 보아야 할, 보여지어야 할 내가 보고 있는 내 존재가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지만 보여져요. 진짜 내 존재가. 그리고 무슨, 무엇이 슨무 정말 참 가치인지가 내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살게 되는 거예요. 제일 한심스러운 신앙은 성도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으로 번영하려고 해요. 기복신앙 하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해결해 주고 어,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고 하나님이 자식 문제 해결해 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속에서의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너가 누구였느냐, 너가 어떠한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였는지를 그것을 깨닫고 만나도록 역사라는, 창조라는 것에서 우리가 보여, 보내진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그 사실 속에서 우리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절망을 하고 보이는 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 이게 죄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살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만 가득 잡혀서 살았구나 소망이 없는 존재였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일이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거구나 이 사실 만나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갈에게 어, 물로 인한 고통의 자리로 가게 해요 그리고 서 눈을 밝혀져서 물을 보게 하죠 우리 안에 이 고통스러움 속에 인생이라는 우리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던 대로 풀리지 않아요 어?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 이때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고 살던 우리 안에 드디어 우리 안에 강력한 핵폭탄이 털어, 터지는 거죠 그래 보이는 것만으로 사니까 답이 되더냐? 너가 보이는 것만을 붙잡고 사니까 이것이 너에게 진정한 위로와 가치가 되더냐? 아니라는 거죠. 죽음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보아야 할 것,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눈이 밝혀지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한심스러움은 성도라고 말하자, 말하면서 한심스러움은 그거예요. 보여지는 것만을 여전히 추구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가 동일 인물이고요. 같은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살아내는 자는 누구냐? 성도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를 보낸 존재 목적과 가치를 내가 이곳에서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나에게 지금 있는 이 고통 어려움 이 문제 속에서 들려진 말씀이 있나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붙잡게 된 말씀이 있나 나를 어떤 말씀이 나를 지금 장악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죽음의 절망의 상황에서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눈이 떠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건 무엇인가 말씀이 없다면 눈이 밝혀지지 않는다구요 말씀이 내 안에 있냐구요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문제 지금의 이, 이, 이, 이, 이 드러나는 이 가짜 나의 존재로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걸 확인시켜주는 거잖아 아니다 너는 영광스러운 자다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자다. 너는 죽으면 나와 또 같이 영원히 있을 자다. 이이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붙잡고 가는 말씀, 이 말씀이 어, 나로 하여금 오늘의 나의 이 무엇을 고쳐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내 안에서 어떤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 나 자신 안에 무엇이 고쳐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가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스마엘이죠.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리고 수는자가 되었다는 말은 전문가가 되었다, 커져갔다, 그리고 힘이 막강해져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이스마엘과 하나님 함께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설명인데 이 이스마엘이 구약에서는 그 복된 열두 지도자가 되는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안에도 자기 백성 구원할 자기 백성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결국 이스마엘과 같은 우리를 언약 바깥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에, 십자가로 구원하셨다 함께 하신다 함께하신. 임만우엘은 지금 이 아이와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임만우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부분으로 조금 더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요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17절과 19절 사이에서 보면 에,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음성이 들리고요. 그리고서는 큰 민족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눈을 열어서 어, 그 샘물을 보게 하듯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에,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소리가 나오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늘로부터 어,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서는 말씀을 주세요. 네가 참으로 이제 이와 같이 하는 걸 보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예, 눈이 밝혀주셔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해주죠. 여와 이래. 똑같은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구원의 개시적인 모습이 오늘 이스마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연결되어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구원은 십자가 안에서 모두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모두다.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존재 구약의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생각에. 이 모리아 사건과 연결된 이 모습을 보면서요 가져야 할게 뭐냐면 버려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오늘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에 네. 어느 누구에게도 십자가로 구원 못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음. 리브가가 이삭의 그 아내로서 그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 어디로 보내요? 그 동족 가난 여인이 아니라 동족 그 믿음의 에, 아내를 맞이하기요 동족 히브리인들을 찾아가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과 이스마엘이 에,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이 에, 지금 나타나죠. 어, 끝까지 그 은혜 바깥으로 어,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멀어져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십자가로 구원코자하시지만 점점 언약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그 이방여인을 취해서 그 유대인들이 모계사회를 갖고 있잖아요. 그 점점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방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이거예요. 아,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면요. 눈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하지 않아요. 말씀에 붙들려 살때 싸웁니다. 이방 여인, 애굽 여인을 택하여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점점 같은 믿음의 여인으로 가고자 어? 안 바꿔요. 돈하고 믿음하고 안 바꾼다고요. 이쁜 어? 여자하고 언약의 가정하고 안 바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그 이방여인과 해도 아니요. 점점 언약 바깥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붙들고 산다.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보아야 할 실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세요. 이 역사 안에서 나의 존재도 존재이지만 나의 참 존재는 아 하늘에 있구나. 그 하늘에 있는 내 존재를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 존재가 믿어지게 하는 일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에요. 이 소망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벌어질 때 우리는 하늘적 존재로 세상 앞에 담대해집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가난에 처하든 약함에 처하든 병듦에 처하든 간에 그것에 대하여 매어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눈을 열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의 이 문제 안에서 문제를 벗어나는 것에 다급한 게 아니라 이 문제 안에서 하늘적 존재로 이 문제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진짜 참모습을 발견해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만나는 거죠. 이 하늘적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사는 그래서 날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고 확인해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하늘에 복된 남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중에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의 성찬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칼빈의 실제적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따릅니다 실제적 영적 임재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계신 주님의 존전 앞으로 부름을 받아 올라가서 그곳에서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거예요 이 영적 임재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의 참다운 내 실상 내 존재, 이 존재를 이 진짜 존재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 실체를 그림자로서 살아내는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늘적 존재로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 안으로 들어와 있는 내가 이 땅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돈에 힘들어하고 자녀 때문에 절절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늘적 존재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 아프고 힘든 걸 통하여 하, 내가 어떤 존재인가 구원의 은혜가 깊어지고 이 하나, 하나님의 하늘적 존재로 살아내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참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늘적 존재로 이 땅과 연결하여 이 땅의 존재로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이 땅적 존재로 살다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적 존재로서 땅적인 내 삶을 하늘적 존재가 갖는 모습처럼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고 믿음인자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 같이 살게노라고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환상과 계시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푸득불 감추고 할수 없이 꺼내놓았지만 바울이 이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곤고와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육체의 사탄의 가시를 갖고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는 남은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그의 힘이 근거가 무엇이었나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존재로 있는 영광 속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보고 온 그런 믿음으로 실상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받고 구원받은 내 모습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믿어진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서 믿어졌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믿어졌다면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내 모습을 예수 그리소가 묵시 안에서 있었던 예수가 역사 안에서 나타난 이 사실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왔다면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묵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를 도 가진 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와 도 함께 고난에 참여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며 십자가를 감당해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앞에 도피하지 않아니 하고 이 현실을 살아나되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사랑받는 자로서 이 현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고맙다. 잘하였다 너만이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영광을 감당해내고 드러냈구나 라는 하나님의 기쁨의 음성을 드러내는 하늘의 백성들 하늘의 존재로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 앞에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 하늘 쪽 존재로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